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페24가 싫어할만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기능이었는 지금 화면은 카페24의 스마트 보드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설정 메뉴에 가시면 결제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제 메뉴에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잠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으셨던 카페24의 기본 결제수단인 무통장 계좌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해주시고, 카페24가 싫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통합 결제 PG사 신청이라는 부분에서, 어 다른 쇼핑몰들이랑 다르게 카페24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는 바로 오픈 PG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오픈 P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카페24 쇼핑몰을 통해 오래 걸리는 카드사 심사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결제사라고 하는 페이게이트 라고 하죠 이 카드결제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업체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드결제사 하나 하는데 22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해주시면 11만원 단알 같은 휴대폰 결제 하실 때는 또 11만원 해서 보통 55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대인건 이니시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지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100%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 10일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만약에 카페24로 쇼핑몰을 창업을 할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이니시스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어, 카드결제사를 먼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만원을 바로 아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의동의동의동의 동의 동의 동의 해가지고 다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메일이 갈 겁니다 메일로 해서 진짜 니네 쇼핑몰 운영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오게 되는데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피지사는 쇼핑몰만 창업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카드결제사를 연결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하실 때 처음 한마디로 음,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카페에서 쇼핑몰을 창업을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쇼핑몰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디자인만 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디자인이 시작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엔 비사업자도 가능한 걸로 네,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라 사업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겠죠 사업자가 있고 그 해당하는 사업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어내 쇼핑몰에 정보 부분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정보 입력을 카페24 가입하실 때 해주셔야 되고요세 번째로 하실게 도메인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시는게 상품을 최소 3개에서 5개 실제 판매할 상품을 올려주셔야 해요 이때는 당연히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상품의 분류 같은 것들을 넣어 주셔야 되고 그런 설정들을 미리 맞춰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피지사 가입인데요. 피지사 어, 가입하시기 전에 먼저 디자인이 되어 있으시면 좋지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사 가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 페이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또는 다음 쇼핑 하우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이버 페이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스카워페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페이 서비스 중에 하나죠. 어, 하지만 피지사 가입이 안돼 있으면 네이버페이 가입도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쇼핑의 상품 노출될수있도록작업 따로 해주셔야 되고 다음 쇼핑하우에 따로, 따로 해주셔야 되고 사이트 검색 등록 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쇼핑몰을 할 준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디자인만 하면 쇼핑몰은 끝이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일이 이렇게 많죠 이때 돈이 드는 게 바로 이 피지사 가입 도메인 연결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돈이 부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 가입이 가장 비싸요 22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업자 기준으로 단 1회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이 100개가 생겨도요. <웃음> 사업자 하나가 동일한데 쇼핑몰만 여러개 라고 하면 이 22만원 한번만 내면서 여러개의 쇼핑몰에서 같은 피지사를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쇼핑몰 여러개로 운영을 하는데 피지사 한번 가입으로 여러개의 쇼핑몰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사업자가 두개여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자 하나는 냉큼 가입을 해 가지고 피지사의 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문의 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안내 메일이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7월 31일까지 꼭 피지사 가입, 카페24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